우와 이런 소리를 나면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소리 너무 좋네요 네 <웃음> <웃음> 와.. 잡고 싶.. 찍고 싶어지게 만드는 소 네네 소리. 맞습니다 와. 그래서 요 느낌 때문에 옛날에 뭐 쓰시던 향수나 요 소리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아직 와. 되게 많으세요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이렇게 해서 2319만원입니다 이번에 2차까지 들어왔는데 그게 다 판매가 되었어요 종로에 있는 반도카메라의 카메라 구경하러 왔어요 1,2,3층으로 어 건물 통째로 보실 수 있고 주차도 이 공간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갑 단단히 어 붙들고 오셔야 되는 매장이에요 반도카메라 1층 매장에 왔고요 1층에는 이렇게 라이카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카는 진짜 구매하고 싶었던 카메라인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죠? 아, 근데 이렇게 위탁 판매식으로 조금 저렴하게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펜지, 와. 아, 이런 것들은 진짜 멋있네요, 에디션. 이런 그러니까 구매할 수도 없는 제품들. 이렇게 가볍게 또, 다과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랩도 있어. 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네요. 자, 그 여기는 이제 2층인데, 어, 여기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박물관 식으로. 여러가지 제품들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 이런 책상들 탐나네자 여기는 3층 핫셈블라드 외장 쪽으로 왔고요 오자마자 이렇게 중앙에는 에디션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 어 여러 가지 중고 제품들도 같이 진열이 되어 있어서 구매를 중고로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입니다. 센블라드는 진짜 이필링카로서 매력적인 거라서 내년에 한번 돈 모아서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어요. 하센블라드 브랜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네. 어, 하셀블라드는 처음부터 이제 카메라 회사로 설립된 건 아니고요. 1800년도 후반 중후반쯤에 어, 무역 회사로 처음에 생성,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가 그 창립자의 첫째 아들인 빅터 하셀블라드가 카메라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1900년도 초 중반쯤에 빅터 하셀블라드라는 이름을 따서 하셀블라드 카메라 회사를 만들었어요. 스웨덴. 그 정부와 이제 정부의 그 도움 요청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카메라가 이런 디자인의 필름 카메라로 처음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된하셀블라드는 1963년쯤에 이제 아폴로 12로 그게 달에 착륙하면서 사용한 카메라로 되게 대중들에게 많이 유명해지는데요. 그때 처음 간 카메라가 하셀블라드 카메라고요. 거기서 찍은 사진들도 다 전부 하셀블라드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성을 쌓아오면서 디지털 세대 아닌 필름 시절에서 디지털 실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생긴 카메라들이 디지털 카메라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필름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필름이 가고 처음 디지털 만들어준 게 이런 시계 H H H 마운트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카메라로 가다가 처음 다음에 나왔던 게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디지털 백 개념으로 카메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다 렌즈 교환식인 거예요. 네, 거죠? 다 렌즈 교환입니다. 요요두 제품 같은 경우는요, 같은 마운트라서 렌즈 호환이 같이 돼요. 요 어셈블라드 제품의 렌즈만 마운트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다른 브랜드의 뭐 캐논이나 소니의 이런 렌즈들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미러리스들은 다 그렇듯이 어댑터를 껴서 아, 사용하시면... 어댑터 사용도 가능하고. 네, 네. 다 가능합니다. 음... 네. 차이점을 꼽자면은 미러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이브 뷰와 전자식 뷰파인더와 동시에 다 일반적인 미러리스처럼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거 뭐 디지털 백 같은 경우는 라이브 뷰만 되는 대신 그립이나 파인더는 다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그러면은 뭐 미러리스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디지털 백의 장점은 옛날에 나왔던 필름 카메라에 필름 홀더를 제거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디지털 홀더를 필름 카메라에 장착을 하면은 똑같이 옛날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과 디지털을 두개다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네. 어. 어, 어댑터를 대. 네, 그래서 대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디지털 백을 선호를 하고요. 선호를 하고요. 디지털만 찍으시는 분들은 이런 X1D2를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옛날 필름 카메라랑 동일해요. 뭐 라이브 뷰도 되지만 위로 봤을 때, 왔을 때. 헤셀블라드는 음. 위에서 아래로 찍는 카메라다 보니까요. 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다 렌즈에서 하면 음. 되고요. 그리고 감도는 감도만 여기서 이제 설정을 음. 한 다음에 ISO만 네. 라이브뷰로 네. 설정을 하고요. 촬영 방법은 이렇게 초점링으로 초점을 맞추신 다음에요. 음. 뭐 눈이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돋보기로 어. 보실 수도 있고요. 초점이나 노출값을 맞췄다 하시는 분들은 셔터가 여기 있어요. 네, 네. 어. 여기를 한번 눌러 봐 드릴게요. 우와. 이런 소리를 나면서 사진이 찍히게 돼요. 어 렌즈 셔터라고 해서 하셀블라드는 모든 카메라가 어. 다 렌즈 셔터예요. 렌즈를 렌즈에서 이제 열고 닫히고 하는 건데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감아서 재장전을 해줘야 다음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네. 와. 불려주십. 소리 너무 좋네요. 네. <웃음> <웃음> 와. 자꾸 찍고 싶, 어지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느낌 때문에 옛날에 뭐 쓰시던 향수나. 요 소리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아직 되게 많으세요. 제가 필름 카메라 말고 이제 c f v 에 붙였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접었을 때 모습이고요. 네. 라이브뷰가 이렇게 뜨죠. 음. 그다음에 틸팅이 되는 이유가 이제 기존에 약간 보여드시 보여드렸듯이 필름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다 보니까 네. 컨셉도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게. 그립이 있는 상태에서 는똑같이여기서 여기 누르면 되는데에그이이없에경이에는분리에서서 네. 음. 옛날 필서 카메라처럼 여에에있이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요서서 아, 반셔터로 먼저 초점을 잡아주네요? 아... 뭐, 수동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음... 다 여기서 피킹이 되니까 여기서 네.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 초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 확실히 찍을 때 아까 필, 필카가 네. <웃음> 소리가 너무 좋았어 느낌은 되게 좋죠 네. 필름 카메라가 <웃음> 결과물도 뭐 디지털 못지않게 되게 좋게 나오고요 요거는? 음... 아, 이게 80주년 그 CFV 에디벌 서리 에디션이고요 꺼내서 음... 보여 드릴게요 네네네 귀중한분이라 안에 아,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소로 음... 한여요거는 CFV2 80주년 기념바디고요 음... 어, 80주년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그 2011년 보로 8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스펙적으로 보면은 이거랑 동일해요. 스펙은 동일한데 다른 점은 이제 외관에 이런 색상하고 렌즈의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무 재질인데 핫셀블라드 음, H가 무수하게 박혀있죠 아 그렇구나 네 재질도 고무가 아닌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음, 렌즈는 근데 어차피 호환이 되는 제품인데 네. 에디션 제품은 파인더 그립 요 30mm 렌즈랑 바디가 세트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어디서, 패키지로 나온 거네 패키지로 나와요 어디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는 세트로만 아, 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이렇게 해서 2319만원입니다 죄송한데 이게 한 1년에 몇대 정도나 이게 한정이라서요 네. 국내에 들어올 물건이 총 20대 중에 음. 지금 거의 한 이번에 2차까지 들어왔는데 그게 다 판매가 되었어요 아. 3차 4차 정도가 마지막일 텐데 예약돼 있는 분이 다 계셔서 그렇죠. 이미 사실 분들은 네네. <웃음> <다> <웃음> 이미 사전에 다 네, 예약을 해 주셔서 잠깐만. 얘가 호환이 되는 네네. 이 제품은. 그렇죠. 예. 네. 네. 빼서. 이렇게 빼서. 이 요거는 가격이 요, 요거요 네. 요거요. 아, 네. 요렇게 보시면은 요 907X랑 CFV 요렇게만 해서 990만 원이고요. 파인더는 85만 원. 요 그립은 135만원 음... 이 렌즈 자체가 가장 저렴해요 이 X렌즈 중에 168만원입니다 음... 참... 음... 얘는 단렌즈네요? 네셀벌라드에서줌 음... 렌즈는 하나밖에 없고요 다 단렌즈로 되어있어요 아, 감성샷 찍을 때 <웃음> 감성샷을 찍을 거면 은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찍는 게 그래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촬영은 안 되는 거예요? 영상 촬영은 됩니다. 2.7K까지 아... 돼요. 신보 음... 네. 진... 뭐, 손떨림 방지가 없어서 아쉬운 거는. 삼각대 놓고 네네 퀄리티 자체는 되게 좋더라고요. 2.7K인데도 음... 센서가 크다 보니까요. 음... 그래서 음... 음... 잡고 싶, 찍고 싶어지게. 네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요 느낌 때문에. 옛날에 뭐 쓰시던 향수나 그렇죠. 이 소리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아직 오. 되게 많으세요